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세요두분연했다는아 그러게요. <웃음> 똑같죠? 네, 아예 또 저보고 아, 감사합 단면 이도또아 들어가고 아예 <웃음> 용인에서 네, 수제맥주집을 하신다고요? 아, 네. 1년 넘게 작년 네. 이월 대로 보내서 네. 1년 넘게 해서 수익은 네. 괜찮아요 네, 그럼 뭐 제가 인건비 네. 나가고 네. 전화해봤거 네. 보기보다는 더 바쁘고 하인하고 음. 있는데 네. 혼자 하고 이제 지역의 특성에 음. 맞춰서 할래니까 이제 맥주를 이제 음. 터널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서 이제 많이 나눠드리는 편이요 제가 말서 음. 뭐 많이 몸서나. 이제 일 년이 넘고 하니까 이제 혼자 다 해먹으니까 이제 고장이나 이런 다하더라고요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이렇게 더작게 준비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음. 그러니까 수익이 있으면은 뭐 직원들 두셔도. 근데 너무 이제 그 몰리는 시간대가 네. 딱뭐 30분, 20분이 안 되가지고. 쓰기도 애매한 뭐 13평인가 뿐이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장점은 네. 밖에 테라스를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가지 밖에 네. 손님이 나가면 네. 정말 미친듯이 장사, 를 네. 정말 최고물집 찍는 날 혼자서 80까지 찍는 날이요 상가 자체가 이제 아예 다 죽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저만 이제 불필요. 음. 상권이 이제 별도 상권이 다 없는데. 음. 그 동네에 없는 아이템이라서 이제 오시는 것 음, 같기는 한데 음, 어, 이제, 이제 후이의 주가 너무 점유율이 떨어져서 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황도많은 음, 하는거죠 처음에 음, 이제 역설하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카스 내바라 한 6개월 지나니까 음. 손님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제 엉뚱한 이제 아이템이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뭐 안주만 포장해가고 맥주가 돌아야 되는데 어. 이제 이상한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람> 아까 네. 말씀드려보니까 네. 떡볶이가 이제 네, 떡볶이가 어느 날은 막 매니 네. 편차가 너무 심한 게 네. 어느 떡볶이가 없나 <웃음> <웃음> 어느 날은 막, <웃음> 네. <웃음> 어느 날은 막... 상가에 막 밀려서 지나요. 네. 거기 그 상권이 그 학교가 많나요? 혹시? 학교가 네. 많지는고요. 아파트가 네. 있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여기 그 상가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가예요. 그러니까 어. 아파트 들어가면서 음. 이 동네에 상가가 어디 있어라고 물어볼 정도로 네.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가고.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라고도 인지를 안 하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상가가.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고민하시는 게 장사는 되는데 너무 지치셔가지고. 지친 것도 있고 있는데, 네. 이 수제맥주를 고집하고 싶은데, 네네. 어떻게 해야지 얘를. 네. 말로 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까? 아, 인지도를. 장사는 되는데, 네. 인지도를 더 높이시고 싶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인 말에 정답이 있어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딱 정답이 있어요. 없는 컨셉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상가가 떨어져 있는데도 오시는 거예요. 수제 맥주 매니아 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도또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건 행복한, 행복. 네,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주가 떡볶이가 또 팔린다는 거는 그 떡볶이가 하나의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행복한 고민이세요. 그리고 안주가 많나요, 혹시? 안주가 많아서 일단 정리를 했어요 시스템을 제가 이제 제가 혼자 할수 있을 정도에 다, 그렇죠. 다 맞춰서 네. 요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맥주, 맥주 나오면 제가 되게 편해요. 네. 정말 뭐 만약에 뭐 20만원을 팔았다면 음. 정말 20만원씩 안주만 나가는 경우가,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제 체력 음.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 분명히 나는 펍이라고 분매했는데 네. 밥집이 되는 그런 현상이에 몰리는 어. 시간도 대중이 없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딱 네. 몰렸다가 중간에 음. 한 2시간 뵀다가 음. 뒤에 뭐1 1시에싹 몰렸다가 그러니까 너무 음. 시간대가 대중이 없어서 음. 내가 문제인 건지 어, 얼마나 하셨죠?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된거예요 아, 1년 3개월 하셨으면은 아직까지는 더 겪으셔야 돼요 요네 아, <웃음> <웃음> 대중이 없어요 원래 아. 원래 장사라는 거는 뭐 하나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지면 손님이 딱 끊겨요 갑자기 더워지면 은또 손님이 딱 끊겨요 그거에 적응을 하면 한 2, 3일 걸려요 2, 3일 후에 손님이 또 들어와요 날씨에 영향이 있죠 경기에 영향이 있죠 그뭐 이제 입학식이다 이러면 입학 입학금 들어가야 되니까 또안 돼요 추석이다 그럼 또안 돼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다안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장사를 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오늘 추석이니까 장사 안 되는 거야 자기 만족을 해요 추석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해버려요 야 오늘 날씨가 이래서 손님이 없는 거야 아유 우리 집만 없는데 뭐 우리 집만 없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야 우리 집은 계절이 겨울이 돼야 될 집이야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해버려요 근데 사장님은 나름대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아. 1년 반 동안. 수제 맥주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장사가 된다는 거는 딱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데 없으니까. 없어요. 예, 다른 데 없으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만드시죠. 아니면은 아니면 받아서. 받아서 이제. 골라오 예, 골라오고. 오는 골라오고. 예. 그쪽 지역에는 없죠. 지역이 저희 동네 자체는 네. 그런 게없 가요 없고요. 네. 시골 상권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이뭐 역북동이나 저런동네이나 음. 이런데 상권이 네. 다 네. 나가는 이제 상권이에요. 네. 그 단가면에서도 되게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 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서울권보다는 네. 싸게 네. 판다고 네. 이제 제일 싼게 이천원이지만, 보고 이제 가격 그격 격리감이라고 그 이제 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시달려 가지고 일반 맥주를 하나 먹어놨어요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스트 사연을 네. 넣어놨다가 네. 또 봤더니 이거 네. 나간다는 엄청나거든요 네. 또 요거 찾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네. 뭐 답답했다 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게. 이렇게 볼게요 기본 맥주를 팔기 시작하면 특성이 없어지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 맥주를 먹으면 가격 단가가 나중에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평수가 작으니까, 객단가가 떨어지니까, 그 수입 맥주를 먹는 분들이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하고는 또딱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두 가지가 문제가 될수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이 없어져요 여기는 수제맥주 먹으러 오는 데인데 그냥 맥주도 다 먹고 있어 그러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정체성을 못 찾아 버리면 은 꺾일 수 있어요 설명을 그렇게 하거든요 수제맥주 법이에요 <웃음> 네, 설명으로 하는 게 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도 그렇고 수대맥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만 잡으면 돼요. 어,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잡으려고 보다 제가 영업 보다가 버거우니까 이제, 네. 네. 이제 음. 하나 넣는 건데 건데 음. 한잔람에도 너무 면 뭐라 해가지고 음. 빼셔야 되고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은 본인이 벌써 알고 계세요. 아, 네잘알 <웃음> <웃음>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본인이 벌써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1인 가게들이 많이 생겨요 거기에 맞춰서 사장님이 아까도 잘 하신 게 메뉴도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잘 하신 거예요 메뉴를 저희도 똑같아요 메뉴를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 위주로 해서 메뉴를 또 줄여요 줄였어요 예, 또 줄이고 또 메뉴를 넣어보고 어? 이게 또잘 나간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게 줄여요 줄이고 그걸 또 넣고 내가 그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항상 사장님 혼자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리고 쉴 때는 쉬세요. 저는 꾸준히 일요일마다 쉬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문제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제맥주은 점점 더 희소성이 높아질 거예요 아마.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맥주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 그런 게그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이제 동네가 이러니까 이럴 거는 생각이 좀 되게 강했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체성은. 네, 정체성을 다시 올려놔야 되는 것같 네. 생각이 드네요. 어, 딱 본인이 알고 계세요. 제가 느꼈을 때, 처음 얘기했을 때, 알고 계시는데, 헷갈리시는 거예요 아, 네. 잘하고 계세요 네, 네. 잘하고 계시는데 헷갈리시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시는 거예요 네. 3년 후부터 자리가 잡히면 그거만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딱 자리를 잡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상담이 되셨나 봐요. 네, 정리가 됐습니다 아예 갑자기 먹 때에다가 네. 아 그렇구나 <웃음> 마이크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혼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제 뭐 정리가 된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잘 됐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또 고민 있으면, 메일 보내세요. 제가 네. 언제든지 상담해드릴 테니까. 그래. 뭐, 유튜브도 네. 있으니까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유튜브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